왔다 왔어지는게 왔답니다 오늘은 지리산 중산리 계곡을 쭉 둘러보다가 끝자락에 있는 한편션 지나면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떠여있는 바위 하나를 보았습니다 위에서 밑에 다있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살짝 누군가 아니면 처음부터 뒤 쪽에 받침돌를 놓아놨는데 아주 작았어요 얼피 쓰러지거나 바람에 쏠리거나 윗바람에 떨어지 듯한데 떨어지지 않고 저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언젠가 다시 찾으면 이과위의저 위치와 정확히 있는지 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